그때 그 천호인 씨를 봤을 때 어머 힘들었다 소리가 뭐난 혼자 나왔어 해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영이 깨끗하고 뭔가 맑고 기운이 좀 세고 그런 바른 무당이 될것 같은 사람 이수근하고데프콘이 사람들 잘 맞춰 속이 좋은 사람 동자 선녀 가시는 것처럼 잘 꿰뚫어 가는 사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렸는데 맞아떨어지는 게 많이 맞는 사람 누구 마지막. 응. 마지막 한 번만 더보아 어떤 좀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신가요? 아마 앞뒤가 다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화장군 주연신당주연입니다 선생님 그 손님 중에 이렇게 음. 오면 은이 어, 네. 사람 뭔가 신기가 있나? 뭔가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는 손님들이 있으세요? 있죠 그렇죠. 어떤 걸좀 보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거? 몰라 그냥 흔들면 그 집에서 춤을 추는 이 무당이 보일 때가 있고 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고 그냥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기 있는 연예인들 그 예전에 곡성 영화 알죠? 곡성에서 여자 배우 있잖아요 천.. 천... 천우희 그냥 나는 그때 그 천우희 씨를 봤을 때어막 힘들렸다 소리가 막난 혼자 나왔어. 그 신들렸다는 게 표정이나 뭐 눈빛이나 눈빛이죠, 뭐. 눈빛. 눈빛이라든지 그 역할을 해내는데 그게 너무 일치감이라든지 막 쫄끼가 보인다든지 뭐 그런 건데 소름 돋는다고 볼까? 아얘 어, 진짜 대박이다 어마무시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거의 70%가 신가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먹냐 안 해먹냐인데 해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영이 깨끗하고 뭔가 맑고 기운이 좀세고 그런 바른무당이 될것 같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은람 이수근하고 데프콘 이 사람들 잘 맞춰 뭘? 뭔가 촉이 좋은 사람 아, 동자선녀가 시는 것처럼 잘 꿰뚫러 가는 사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렸는데 맞아 떨어지는 게 많이 맞는 사람 진짜로? 그 물어보서를 봐도 그 사람이 뭔가 감지되는 게 보이고 그리고 나는 솔로에 나오는 데프콘 같은 경우에도 얘가 엄청 촉이 어마무시해요 거기 이이경도 나오잖아 거기가 완전히 무당판 같아요 근데 이희경씨 같은 경우에는 귀신 같은 느낌이 있고 대푸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는, 장난하는 동자 느낌이 더 강한 거지 아니 그거 아세요? 이수근씨 어머니인가? 누가 무당이에요? 무당의 그 기운도 있나 보네 있죠 아, 저희 집도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저 위에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 세대는 다 거부를 했어요 다안 했고 이제 그 밑으로 와서 저더 세진 거지 그리고 마지막, 음,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아요 조여정 어떤 좀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신 거예요? 조여정 씨가 아마 앞뒤가 다를 거예요. 아마 이게 가물 탓으로 이게 좀 포악한 요령도 있고, 또 순수한 요령도 있고. 또 섹시한 조효정도 있고 욕심많은 조효정도 있고 신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다중인격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중인격성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의 기운은 뭔가 자기 연예인 활동에 좀 도움이 될까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기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끌고 있어요 인기도 없고 또 명성도 없고 또 사람 손님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도움이 있다고 봐요. 연예인과 무당의 사주는 뭐한끗 차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저, 저, 저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저한테 연예인하고 화류계하고 이제 무당하고 종이 한장 차인데, 너는 그한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강하다는 얘기를 가해. 그래서 정말로 그게 있는 것 같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 화려함에 미쳐 있는 삶. 이 무당들도 유튜브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점점점점 관종이 돼가고 중독이 돼간단 말이에요 끊기가 어렵지 아, 그래요? 맞잖아요 아 어... 맛을 못 봤으면 모를까 이게 끊기가 어렵거든 그리고 손쉽잖아 내가 나를 표현하기가 음, 그렇기 때문에 이끼는 사실상 어쩔 수가 없다 선생님은 연예인 만약에 하셨으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내가 연예인을 했으면 음... 글쎄 난 개그맨 하고 있지 않았을까? <웃음>